항상 미용실에 가면 파마가 안 된다고 파마가 하는 것이 풀려서 다시 파마를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일터가 아닌 집에서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나는 왜 항상 미용실에 가면 파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긴머리 여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미용실이라 그런지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긴머리 고객님들이 왜 파마가 안 되는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내고자 답변하는 식의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우선 사진을 보시면 파마를 하러 찾아주신 고객님이십니다. 미용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파마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은 파마가 대부분 풀려서 다시 파마를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기간을 여쭤보시면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거의 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시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은 컬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걸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자르고 하실 거냐 대부분 긴머리 고객님들은 말씀하시죠 조금만 다듬고 파마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미용사 입장에서는 파마는 불가능하세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되죠 근데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고객님들이 파마가 풀린 것 같이 느껴지시는 걸까요? 긴 모발은 두피에서 전달될 수 있는 영양분의 길이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모발 끝까지 영양분 전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주 엉키고 건조함도 심각하게 되는 거죠. 머리가 길면 길수록 자기들끼리 묶이는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가 엄청 힘들답니다. 게다가 컬까지 있으면 더 힘들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정확한 진단은 샴푸를 하고 나왔을 때 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젖었을 때는 컬이 있는데 말리면 컬이 없어서 파마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고객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클리닉 시술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클리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발 속을 채워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체감상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시술입니다. 대부분 클리닉을 하면 뭔가 내가 호갱이된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술에 있어 거부감을 느끼세요. 쉽게 말해서 모발의 겉을 찰랑거리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클리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도 아니고 아예 없고 모발이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선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은 즉슨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이 파마를 할때 클리닉을 미용사분들이 같이 요구를 하면 파마만 하면 안 되나요? 왜 클리닉을 꼭 같이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많이들 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파마의 원리로 설명을 해 볼게요 파마는 파마약을 발라서 모발의 구조를 끊어내서 원하는 컬을 만들고 중화제로 재결합시키는 작업을 통해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단백질이 무조건 빠져나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클리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파마약으로만 파마를 해드리는 건 가능은 하지만 손상도가 높아지는 안전한 시술은 아니죠. 그래서 파마의 종류로 파마 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서 만드는 작업이 일반 파마, 직펌이 있고요. 그리고 약을 헹궈내는 과정과 열이 들어가는 작업이 세팅펌, 디지털펌, 아이롱펌, 뭐 볼륨 매직, 매직이 있어요. 모발을 끊어냈다가 다시 재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모발의 손상도가 아예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넣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이미 손상이 됐으니까 클리닉은 하지 말고 그냥 파마를 해달라는 고객님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진행을 했다가는 더안 좋은 상황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파마는 풀리는 게 아닌 건조하다 보니 풀려 보이는 것이지 잘라내지 않는 이상 파마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시술이 진행이 됐다가 컬이 탄력 있게 더 생기는 게 아닌 컬이 더축 처져서 컬은 컬 대로 늘어나 있고 손상도만 더 생겨서 결국에는 모발의 길이를 잘라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미용사 분과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컬도 없고 머리만 손상되고 이게 뭐예요? 미용사 분은? 고객님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전문가가 봤을 때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엔 고객님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클리닉을 권유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미용사분들이 생기는 의문점도 있답니다. 얼굴은 스킨, 로션, 선크림을 다 바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느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발라줄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모발은 체감상 내가 느껴지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가 건조함의 극한 상황으로 갔을 때 미용실을 찾아주어서 컬을 다시 만들어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리닉을 권유를 해드리는 거죠. 수분이 채워지면 컬은 다시 탄력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파마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클리닉으로 파마의 유지 기간을 늘려주셔야 돼요 미용실에서 클리닉 시술을 받고 집에 가서 샴푸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빠지니까 클리닉이 좋다는 표현을 많이들 안 하시는데요 클리닉은 무조건 집에서도 관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유지 기간이 길어요. 클리닉을 속까지 채워주는 작업을 했다면 집에서는 약산성 샴푸를 꼭 구매하셔서 트리트먼트가 중요한 게 아닌 약산성 샴푸로 두피와 모발의 pH, 밸런스, 즉 안정화를 시켜서 보호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긴머리 고객님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두피만 샴푸하는 게 아닌 모발까지 정말 빨래 빨듯이 샴푸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상이 되는 작업이죠. 항상 샴푸는 세척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두피 위주로만 노폐물을 제거해주시고 모발을 세척하고 싶다면 린스나 트리트먼트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냥 물로도 헹궈져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된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모발 같은 경우는 물이 닿으면축 늘어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마찰을 주게 되면 은 손상도가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특히 긴 머리들은 더 그렇고요.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조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샴푸까지 모발에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손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건조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파마가 풀린 느낌을 많이 받는답니다. 수건으로 닦으실 때도 두피 위주로 닦아주시고 모발은 항상 꾹꾹 흡수시켜준다는 식으로 소중히 다뤄주셔야 돼요. 머리 말리실 때도 두피 위주로 꼭 말려주시고 제일 안 좋은 습관이 고개를 숙여서 막 말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말리려고. 그렇게 되면 모발을 거쳐서 두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머리도 빨리 마르지 않을 뿐더러 손상도만 올라간답니다. 모발은 최대한 마찰을 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두피 위주로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모발은 헤어 에센스로 보호막을 항상 만들어주시고 에센스 바르는 습관이 잘안 들여지신다면 공병에 나눠 담아서 내가 제일 활동이 많은 곳에 두고 수시로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 제품으로 발라주시는 게 그래도 제일 낫답니다. 한 번씩 보면 오일을 여기 위에서부터 바르시는 고객님들인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제일 손상도가 높은 부분 모발 끝에서부터 발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잔머리 있는 부분은 손에 남은 잔여물로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떡져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 항상 모발 끝에서 먼저 발라주시고 남은 걸로 잔머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긴 머리를 유지를 하려면 정말로 많은 관리가 필요한 거라서 쉽게 말해서 피부 관리실 가서 피부 관리를 받고 속부터 채워주듯이 모발도 똑같아요. 모발의 속까지 채워주는 게 클리닉 시술이고요.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소수의 미용사분들이 클리닉을 병행을 할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하시면 좋아요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다는 걸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비싼 거는 너무 비싼 클리닉 시술보다는 내가 자주 할수 있는 3만 원에서 5만 원대 요 정도 시술 정도로 자주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